Ugh, <sighs> ugh! 4울에 4탄이 나온 지도 벌써 두 달이 넘었네요. 제가 지금 눈앞에서 놓친 5성 딸이만 거의 한 5개가 넘어가요. 아뭐 레전드 1탄 5탄이라고 해가지고 뮤츠, 뮤, 썬더, 파이리프리저뭐 각종 근본 포켓몬들이 등장한다고 하는데 얘네들 데뷔하기 위해서라도 5성 최대한 많이 뽑아놨어야 되는데 아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아 그러면 나 지금 4탄 단한 개밖에 못 뽑았는데 레코자 이렇게 되면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제크로무 레이시나무 얘네들이 제 뽑을 수 없는 건가? 으악! 이제 잠깐 끝나면 못 뽑는 거잖아 결국 저에게 남은 건 우리 레코자뿐이네요 쿠자야 우리 평생 함께하자 아니 너들이 여기서 왜 나와? 아유자또 이제 가을에 플레이하러 왔어요 제가 이거 제크로무랑 레시나무를 플레이할 수 있는 날이 올까 했는데 왔네요. 이거 이거 오늘 여기 있는 포켓몬들 이 녀석들로 싹다 박살내보죠. 오 과연 일단 뭐가 떨어졌어? 오! 오! 잠깐만 이거 시작부터! 레시나무가! 하하하 야 이거 누가 찐 레시나무 좀 가려 가야겠구만. 불기둥 여러분은 떠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내 앞에서 이거 뽑는 것만 봤지 제가 불기둥을 본 적이 없어 붙어보자 잭크라면 바로 소환 들어간다 음 오케이 가볍게 300% 빰 나오자 레시라몬 얼굴 한번 바로 봐보자 레시라몬인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레시라몬 레시라모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찐레시어하무는 나다. 거기에 나와라. 제크로무요. 하하하하 <웃음> 이걸 써보네. 이거를 제가 직접 못 뽑은 게좀 많이 아쉽기는 해요. 아 근데 이제 곧사탄이 끝나다 보니까 이거 끝나기 전에 4탄 레시어 한번 써봐야 될거 아니야. 자, 어? 근데 둘다 용이라서 레시어무 이거 한 마콘 낼수 있겠는데? 야이 양쪽에 레시라몬랑 쟤크로몬 써 있는 이 모습 늠름한 모습 보세요. 큰거간다얘 기술 뭐 써요? 얘가 전기 타입일 텐데 아마. 크로스 한다! 얘도 같은 용 타입이라서 공격 세게 들어갈 것 같은. 에라이. 자 진짜 레시라몬 나와야 크로스 플레임. 거의 뭐 입에서. 몸이 없나가 아 뭐지? 오늘 약간 이거 대지 눈이 안 좋은데요? 둘다 데미지가 안 들어가! 아... 이러면 은 우리도 데미지가 안 들어가고 어? 아예 잡지도 못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 잘하면? 이게 전설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네 어? 그또 떴는데요? 저 레시나무는 데미지 들어가고 왜내건안 들어가? 아이고 이거, 이거 근데 기술 보여주려고 하긴 했는데 상성이 안 맞아서 그런가? 데미지가 너무 안 들어가! 아니야 레시라무가 보여주자 준비하시고 공격 35 딱! 20... 난 괜찮아 가자! 쓰러져줘 이제 시간초가 얼마 안 남아서 4초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아... 아니 우상뜬게 하필 레시라무라서 No! 이대로 끝나겠어 어 용타이 먹히는 걸로 나와있는데 잠깐만 땅타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우성 짠! 이 녀석도 샀어요. 루가루암. 얘면은, 가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6초 추가 됐고. 바로 따라가 들어간다. 간다! 5초! 2초인데? 아, 이거 루가루암 공격 못할 수도 있겠는데? 35. 오케이, 됐다. 쓰러져 줘, 제발! 불타입? 공격이라 통하지를 않네. 아니! 부족해. 자, 뒤에서 이제 쫓아옵니다. 루가루암! 아 공격뽀 난못 지나간다 누가로 한번 써보지도 못했네 아 거기에 또 몬스터볼까지 아주 가지가지 해요 아니야 몰라 저번에 내 레코자도 몬스터볼로 뽑았어요 꺼져 진짜 어려움 없는 볼이다 자 다시 한번 레시나무 떠줘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불기둥 한 번만 진짜 제발 떠줘 떠줘 딱 제가 이거 직접 뽑는 5성은 이제 레코자가 마지막인가 봐 사실상 아니 이거 진짜 힘들게 제크로무랑 레시라무 구해가지고 어? 다패 생각이 신나게 왔고만 두드리 맞게 생겼네요 오케이 한번더 레시라무 뛰어보자 아, 아 300포 까비자 다시 한번 레시라무 공략이 아, 녀석은 아까 제가 못 썼던 루가루함으로 갑니다 그렇지 나올 때 됐다 우리 쿠자야 좋아, 좋아, 좋아. 한 방에 작살 내는 거야. 오, 저도 이제, 오전 패밀리들이 상당히 많아져서, 잡는 데는 좀 지장이 없지 않을까요, 이제? 유성우 맛을 보여줄게, 내가. 일단, 루가로한번 더. 댕댕아, 데뷔식 들어가자. 제트 기술로, 한 방에 작살, 내볼게요. 제트 파워, 어, 아래, 아, 아래, 아, 위에, 아, 옆에. 레이디얼, 엣지 스톰. 어! 저게 바인가요 땅인가요? 근데 속성이? 어쨌든 레시라몬에잘 통한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야 저걸로 꼽히면 사실상 사망각 아니야? 훌륭해! 와 데미지 봐! 오늘은 요걸로다 패는 각이다 제가 진짜 이제 5탄이 이제 출시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거 대비해서 이레시라몬랑 제크로모델 좀 길들어 놔야겠어요 렛지레시라몬 컷! 마스터볼, 마스터볼, 마스터볼, 마스터볼. 마스터볼 아, 깜짝이야 마스터볼줄알았네아 <웃음> 슈퍼볼도 괜아아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에 뜬 이후로 이거 나오질 않네요 외쳐아아아아아아퍼아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이아않아요이아요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나아아아아아아아아는아아아아 어 이거 잘하면은 일성이 등장한다 이러면은 교환 찬스 무조건 나오거든요. 자한번에 가자. 아니 저번에도 진짜 그 솔가레오 오성이 제눈 앞에 있었는데 하... 아, 그걸 제 바로 앞에 분이 또 바로 야무지게 잡아 버리셔가지고 놓치면은 솔직히 뭐 별로 타격이 없거든요. 근데 새벽부터 와가지고 거의 뭐몇만원 써가면서 오지게 플레이 해놨는데 몇판안한 분이 딱 와가지고 이제 가져가면은 솔직히 솔직히 말한다. 멘탈 나가긴 해. 아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드린 시간과 돈이 얼만데. 와, 오케이. 아, 참 진짜 루가로함 이고 완전 효자야. 자, 용성 문으로 하늘에서 별똥별. 레시라무 컷. 와 이거 안 떠도 이제 교환차스 뜬다. 제발 마스터 볼 떠주세요. 아. 아니야. 내가 노리는건 사실 교환차스였어. 안떠야안떠 기대도 안해 기대도 안해자 이제 교환! 교환으로 단한 번도 떠, 떠본 적이 없는 아 이거 교환 차수도 안 떠? 원래 이거 일성 뜨면 무조건 뜰 텐데? 오늘 약간 날이 아닌가? 아쏙 들어갔네? 좋아 이렇게 된거저희 레시 데크 다시 한번 힘을 보여주기 위해 출격합니다 아 우리 레시 데크 멋있는 거 봐요 아 양쪽에서 흰색 화이트 앤 블랙! 든든 그 자체! 바로가지야! 잡아 버려버려! 버려버려버려! 자 공격까지 업해주고 순식간에 패버리자! 크로스 플레임! 원기호 하늘에서! 불 떨어져요! 컷! 이건 데미지가 좀 약하긴 하네 괜찮나 우리 제크가 마무리 해줄 거예요 짠! 한번더 공격 어 크로스 언더! 와 우와 제크로무 기술이 진짜 핵간지인것 같아 아 근데 이거 또또 속성이 안 맞네 아 하필 다 상대하는 것보다 이 속성이 안 맞냐 역상성이라서 이거 짜잔 이거는 아무리 데미지가 약해도 그래도 5성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엔 잡을 수 있겠지? 샵. 그렇지 마무리 좋아요 아 근데 엑스트라배틀액배안 뜨나? 그렇지 엑스트라배틀떠줘야지라라라 따라라라라 라라라라 이제는 뭐6페퍼 삼베퍼 가볍게 뜰습니다 아 카츄야 <웃음> 아하하하하 안해 네. 오지이아게해도지고 아쉽게도 하하하하지하하하하하하의하하하하하하레시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요하의하하하하하하하하하시하하하하하하하하한하